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위쳐3의 게임 속에 있던 미니카드 게임인 괜트 위쳐3만큼이나 상당한 인기를 끌어 따로 게임으로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일명 위쳐스톤이라고 불리는 괜트 직접 플레이해보니 지금껏 제가 플레이했던 카드 게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과연 괜트는 개별의 게임으로 출시될 정도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일까요 퀀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카드 게임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게임이라고 하면 하스스톤 방식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공격력과 체력이 존재하는 카드들을 꺼내 상대방을 공격하여 상대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이죠 저는 이 괸트를 하기 전에 해본 카드 게임이라곤 하스스톤과마비노기 듀얼밖에 없었습니다 위두 게임들은 저에겐 그저 그런 카드 게임에 불과했다면 뭔가 괸트는 좀더 전략적으로 머리를 써야하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일까요 그동안 카드 게임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괸트는 상당히 매력적인 게임 이었습니다 겐트에는 다섯 가지의 종족이 존재하며, 그냥 유닛카드, 마법카드라고 할수 있는 특수카드, 마법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유닛이 아닌 성물카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덱을 짜기 위해서는 자신의 덱의 리더를 선택한 후 최소 25장의 카드와 카드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는 고용비용의 총합이 165가 넘지 않는 제한 안에서 자유롭게 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각 플레이어는 10장의 패를 들수 있으며 3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리더 카드에 따라서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수가 다르며 선공권을 가져간 사람은 추가로 기회를 1회 더 주죠. 이렇게 카드를 선택하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근접라인과 원거리 라인 총두 곳의 라인 중에 선택하여 카드를 낼수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무조건 카드 한 장을 사용해야하며 카드를 자신의 턴이 끝날 때까지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손패 에 있던 카드 하나가 랜덤으로 증발하게 됩니다 게임은 이런 식으로 턴에 한 번씩 반드시 한 장만을 내면서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총 3라운드 중 2승을 하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라운드 승리 조건은 자신의 턴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땐 이번 라운드를 넘기는 패스를 할수 있는데 양 플레이어가 모두 패스를 했을 때 유닛 전력의 총 합이 더 높은 쪽이 라운드를 승리하게 됩니다 이 라운드부터는 새롭게 3장의 카드를 뽑을 수 있으며 만약 뽑은 카드가 10장을 초과할 시엔 사라지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퀸트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드 게임과는 다르게 무조건 한 턴에 카드 하나를 내야한다는 조건과 카드들끼리 무조건 서로를 죽이는 방식도 아니고 총 3마운드로 이루어지는 게임 방식 덕분에 또 다른 머리를 써야하는 재미를 선사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덱을 운용하는 방식에는 초반에 빠르게 필드를 굴릴 수 있는 카드들을 구해서 필드를 채운 다음에 빠르게 패스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선택을 해야합니다 저에게 한턴의 승리를 넘겨주고 자신의 손패를 아끼던지 아니면 자신의 손 폼패를 전부 사용하여 제가 올려놓은 스코어를 뛰어넘어 승리를 가져가던지 말이죠 때문에 이번 라운드를 상대에게 내주고 다음 라운드를 챙기던지 중간 라운드에서 자신의 카드 상태를 보고 이 판을 끝까지 카드를 사용하여 밀어붙일지 살살 상대방의 중요한 카드들을 사용하기 유도해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리를 챙길지 하는 방식과 다음 라운드를 바라보는 카드들도 존재하는 등 물론 모든 카드 게임이 그러겠지만 이 괸트는 좀더 많은 생각과 좀더 많은 심리전을 요구하게 되죠 북부왕국 괴물 닐프가드 스켈리게 스코이아텔 중립 이렇게 다양한 컨셉을 지닌 종족 카드들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도 어떤 리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플레이 방식이나 덱의 컨셉이 세분화됩니다 게임의 양상도 문제라면 문제 재미라면 재미라고 할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과 자신이 2라운드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모든 카드를 소진한 채로 라운드 를 끝내 1대1의 상황인 채로 3라운드에 돌입하게 된다면 서로 마지막 3장의 카드에 모든 걸 거는 도박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순전히 전략이고 나발이고 운빨존망 게임이 되기 마련이죠 만약 자신이 성공이었다면 자신이 할수 있는 카드를 모두 낸 뒤에 패스를 하고 마지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한 장의 카드가 이 게임을 뒤집 믿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래도 카드게임이기 때문에 밸런스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느낀 바로는 밸런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카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물론 이 개같은 사일은 조금 사기카드 같긴 한데 엄연히 수많은 파일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멍청하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어쨌든 간 밸런스 또한 몇년 동안 베타를 진행해온 덕분인지는 몰라도 현재까진 상당히 괜찮은 밸런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타격감은 솔직히 우리 21세기 최고의 타격감을 가진 하스스톤을 이길순 없지만 가끔 침묵효과를 가진 구속효과들이 아무런 이펙트 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아... 아무런 이펙트가 없어서 기술이 잘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군이나 적을 지정해야 하는 기술을 사용할 시엔 인터넷에 문제가 생긴 것 마냥 조금 버벅이거나 느린 감이 있어서 가끔씩 효과를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점 또한 빠르게 보완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간 전체적인 게임은 매우 흥미롭고 잘 짜여진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개의 라인에서 게임을 진행한다는 점도 색다른 재미였고요. 아무튼간 이 게임은 무료니 혹시라도 카드 게임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